이번에는 진짜 아무도 못찾는다 숨는다. 진짜 나 진짜. 어떻게 알았지? 다시 씨. 그럼 저희는 숨으러 갑시다. 숨으 갑시다. 자, 다들 얼른 숨어 주세요. 아, 이건 진짜 절대 못 한다. 절대 빡빡 못 한다. 씩씩. 31분. 어? 아, 여기 오시면 어떡해요? 거블 숨어. 요 아, 거기 숨으세요. 거기 숨으세요. 아 그럼 제가 갑니다. 네. 다들 감자. 제가 따는 겁니다. 아이고, 가서 아저 밑에. 아이고, 그 마시면 어떡해요? 내가 어떡해요? 소리는 들으라고 했는데 마시고 어떡해요? <웃음> 여기 도리 안 되긴 할거야 저분 은근히 구멍이네 조용히 하세요 이제 어라? 원랄이? 으 났다 났다 씨. 지 지금 약간 점수 폭탄 예상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? 다 비슷한 데 숨은 것 같아요 지금 <웃음> <웃음> 자 찾으시면 어떤 모션 해주셔야 됩니다 모션 그거 아니죠? 모션 그거 아니죠? 저 그거 아니에요 모션 그거 아니죠? 뭐였죠? 봉지 빨리 보고 오세요? 우리 다손어아 이거 어 저기 저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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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님 또 마이크 키셨대요. 아씨. 오까아고 <웃음> <웃음> 마이크는 안커. 다 뺀다 다 뺀다 생중계. 다 뺀다 다 뺀다. 어다 뺀다. 나 이제 어옷또 갈아입었다. 마이크로 광고 안는데 마이크 껐어 이제 껐어. 공고했던 것도 잡아왔어요. 아 그래요? 저 따라오실래요? 일로 오세요. 뭐 하세요? 어디 어디 가셨어요? 저 집은 넘어왔어. 아. 지붕이랑 말하지 못해요. <웃음> 방송 봐. <웃음> 방송 소리는 듣는데. 아저 사람 스파이예요. 아 그럼 저딴데 아, 갈게요. 딴데 갈게요. 유착관계 아. 아, 있는 거 아니에요? 어이가 없네 진짜. <웃음> 아시창권 받기로 한거 아니에요? 아 슈. 아, 나이스. 쏠 수가 없네. 쏜다 쏜다. 슈 슈. 누가 봐도 어디 가고 있는 사람 목소리잖아요. <웃음> 있는 걸 어떻게 해요, 그럼? 왜 나만 돌리지? 이번에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아무도 날 찾을 수. 그인 진짜 아는 사람 말고 아무도 <웃음> 아, 음, 음, 음, 좋다, 좋다. 아, 못 찾겠어. 못찾겠라고 말한 순 <웃음> <웃음> 이걸 아 여러분도 보셨어요 혹시? <웃음> 아 어떻게 울 수가? 모르셨어요? 아이고, 저는 모르는 척하는 줄 알았는데 애공 저런 아 저는 어디에 숨을 거냐면요 저 진짜 열심히 생각했는데요 진짜 열심히 생각했거든요 진짜 헉 엔냥이가 명당이라 해서 갔는데 그 주변 다 털렸잖아 <웃음> 아 어디 숨어 있었는데요 어디 숨어 있었는데요? 거기 옆에 나무요. 진짜 햇냥이 완전 하수다. 아저 박박 어이없네요 진짜. 어? 아 물에서 아, 만났을 안때 같은 급인 줄 알았는데 아 다른 <웃음> <진짜>. 급이었어. <웃음> <웃음> 누가 창문 갔어요. <참가할까요? 웃음> <웃음> <웃음> 님들아 님들아 님들 어디 숨는지 제가 좀 따라갈게요. 아 여기 와봐서 저 숨는데 진짜 대박이거든요. 어디죠 어디죠 어디 계시죠? 근데... 아 잠깐만 기에 길... 이번에 잡히실걸요? 양님 가셔가지고. 어디, 아, 어디 계시, 아 어디 그럼 계시? 오지 말아 주시겄어요? 아 <웃음> 씨! <웃음>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! 이번엔 진짜 진짜 진짜로 어 아무도 못 찾게 만들어준다. 아 너무 잘 보일라나? 네! 네 거긴 누가 봐도 양님이신데요아 씨! <웃음> <웃음> 아 그래도 여기는 잘안올것 같은데? 한 <웃음> 300m 밖에서 봐도 양님인데요 <웃음> <웃음> 그럼 이렇게는요? 아... <웃음> 생각났어. 아유, 삼척 거시겠다. 아니거든요? <웃음> <웃음> 아니거든요? 진짜 완전 아니거든요. 무슨 소리하세요? 절대 아니거든요. 자, 저잘 숨었습니다. <웃음> 이번엔 진짜 박박 못 찾네. 이건 진짜 단군님만 찾기 가능한 인종 인종. 네, 네, 마지막으로 네. 해보죠. 한 번만 안되면 하면... 사이버 고양이펜사인회로 갑니다. 아, 저 추. 그러니까 어. 이 정도면 진짜 크레이지 하게 느껴는 게 그냥 ]겠다. 제 상태가 크레이지거든요. <웃음> <웃음> 못 들어간 유원은 해설합시다. 아저 들어왔어요. 사이버 세상에서도 내 자리는 없구나.